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이야기로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은 아내들의 입금이 세지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은 아내들이 주도하는 편으로 살림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녀들 문제며 온갖 가정사의 아내들이 거의 다 결정하고 판단하며 아파트를 사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또는 가구 등을 사는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건축, 집짓기의 모든 과정을 아내들이 주도하는 편입니다 물론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경제와 특히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변화이긴 하지만 실제 건축 현장에서 느끼는 현상은 과거에 비하면 아주 놀라울 정도이고 어느 주부는 남편을 대신해서 집짓기 등을 주도하다가 아예 건설회사 여사장님으로까지 변신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10가지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1번에서부터 5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6번에서부터 10번 주부 건설회사 사장님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건축을 하는 집짓기를 하는 일까지 아내들이 주도한다는 것은 사실 과거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우선 건축이라면 소위 노가다라 해서 다른 어느 부자보다도 터프하고 힘든 일로 치부되어서 감히 여자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가 치마를 펄럭이며 공사장에 들락거리면 재수가 없다고 수군대던 때도 있었고 <웃음> 공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참변이라도 할라치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원망이 공공연하게 터져 나오기도 했던 때도 있었죠. 또 현장으로 가는 출근길에 여자가 길을 앞서가면 재수가 없다고 가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고가 많은 공사 현장은 이런 점에서는 좀 그랬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아내들은 건축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집짓기나 아파트를 사는 일등 모든 과정의 결정권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당당한 권세가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러한 것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의 구조적으로도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건축을 주도하는 주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건축을 하려면 건축주가 결정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여러 단계 즉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결정과 판단을 요즘에는 거의 아내들이 다 하는 편이죠 사실 이러한 결정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닌데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남편이나 가족들과 협의하기는 하겠지만 결정적인 판단은 대체로 아내들이 하는 편으로 건축에 있어서도 역시 대선은 걸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설계 과정에서도 대부분은 부부가 같이 오거나 여자 혼자 오는 경우가 많죠 남편께서 직장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남자가 수명이 짧아서 그런 것인지 하여간 부부가 같이 와도 아내가 대부분의 사안들을 결정하고 남자는 곁에서 지켜만 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은 뒤에서 여자가 다 결정하는 것이죠 발표만 남편이 하는 것처럼 하는데 여자분이 현명하고 지각 있게 철신하는 경우로 그러면 남자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은 채 어부인께서 다 알아서 하라는 듯이 고개만 끄덕여주는 것이죠 사실 그런 부분은 보기에도 좋고 일도 순조롭게 잘 진행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실세인 아내로 창구가 단일화되어서 설기를 하는 저도 편하고 참 좋지요 하지만 어떤 부부들은 제 앞에서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고 심지어는 서로 얼굴을 붓기기까지도 하는데 각자 자기주장이 강한 탓이죠. 중년 부부들은 무슨 말만 해도 금방 싸우는 판에 중차대한 집을 짓는 일이니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이러한 때는 참 현명해야 합니다. 그런 세태를 짐작하는 제가 은근히 여자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일이 잘 풀리는데 저도 눈치가 있지 아마 그 순간 남편말이 맞다고 남편말을 들어줬다가는 그 설계는 아예 포기할 생각을 하는게 나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주택은 여자들의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일에 있어서도 그렇기는 하지만 집 짓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여자의 말을 들으면 좋은데 생각해보십시오. 건축 특히 집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은 가족을 위한 공간이고 생활하는 공간이며 살림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생활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십니까 살림살이에서부터 아이들의 양육 교육 그리고 가족의 온갖 것들을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아내들인데 특히 주택의 주요 부분인 주방이나 다용도실 화장실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거실이며 안방 자녀방 등 주부님들께서 주관하지 않은 공간이 그 어디에 있으며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공간이 어디 한 곳이라도 있던가요 그러니 건물의 배치는 바를 것도 없고 평면 구성도 당연한 것이죠. 주부의 동선을 단축시키는 데주안점을 두어야 마땅하고 주부 중심의 실 배치를 해야 하는 법입니다. 이는 건물의 배치나 평면 구성뿐만 아니라 건물의 외관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는 미적인 감각도 여성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보는 눈이 훨씬 높습니다. 안목이 탁월하시고 세심하고 아기자기하며 하여간 여성들이 보는 눈이 더 여리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아내 중심, 주부 중심인 주택 설계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이치에 맞으며 그런 집에 쓸모가 있는 집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화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해야지 쓸데없이 자기가 살림도 못하는 주제에 주방이 뭐 작아야 하네 방이 커야하네 라는 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저 아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자기 신상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안사람이라고 하고 안주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옛날에도 아내들을 그렇게 존중해줬거늘 여성상위시대라는 요즘에야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집은 역시 안주인인 아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은 것이죠 다음으로 네번째로 건축은 극히 여성적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건축은 투박하고 거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극히 여성적이며 여성 위주의 공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세심하고 꼼꼼하며 디테일 해야 하는데 하나하나의 공간이 여성에게 맞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탓인지 요즘 건축에 참여하거나 종사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거칠어 보이는 공사 현장에도 여성 건축기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랫다운 주부 목공반장까지 등장해서 방송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또한 남학생들로만 가득 찼던 건축과 교실에도 여학생들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쩌면 공대 건축과에도 곧 여초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르며 주택회사들은 아파트나 주택업무에 앞다투어서 주부 모니터나 주부 체험 요원들을 활용하고도 있으며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오히려 전문가보다 훨씬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제품의 실제 구매자이고 사용자이기도 하며 주부의 시각에서 건축 공간을 평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평면 개선과 새로운 평면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설계자와 회사도 이러한 주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부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한 설계를 해야 성공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주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추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주도한 부엌의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는 비단 건축뿐만이 아닙니다. 가구나 주방용품, 전자제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주부들과 여성들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그저 건축이나 공대 건축과 하면 남자 위주라는 것은 옛말이고 바로 여성 상위시대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직접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실감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방의 위치인데 종전에는 부엌은 북쪽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하거나 조리할 때만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으로 건축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김치 냉장고는 많을 것도 없고 냉장고도 없던 그 시절에 밥이나 해 먹을 때만 사용하던 부엌이 남양 같은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주방은 북쪽과 같은 한 대에나 두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주부님들께서 대부분의 시간을 주방에서 보내는 것이 요즘의 세태로 음식도 준비하지만 취미생활과 좋아하는 작업까지도 수행하는 공간으로 바뀐 것이 바로 주방과 식당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고 좋은 위치에 주방을 설계해야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바로 주부들의 의견이 이러한 건축 상식과 이론을 깨뜨린 것입니다. 결국 여성들을 배려하고 주부들을 각별히 고려한 주택회사와 건축가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가전제품과 주방가구 회사들로 부엌은 거듭난 것입니다. 아니 과거의 부엌은 위치는 말할 것도 없고 시설이나 분위기까지 고려할 때 한심하게 짝이 없었는데 아마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부엌에서 살림을 할수 있느냐고 놀라 자빠질지도 모를 정도로 그 옛날의 부엌을 비교하면 과의 부엌의 혁명이라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부엌이라는 것이 주방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여성들의 파워가 막강해지고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 주방은 주택의 가장 중요한 위치인 남쪽에까지 진출하기에 이르는 것으로 여성들의 입김에 따라서 제품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건축이론까지도 변한 것이죠. 자, 지금까지 건축과 집의 구조, 마감 등 전반적인 부분에 아내들의 참여자가 높아졌고 이러한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1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또, 건축을 주도하는 주부들. 다음으로는 주택은 여자들의 공간이다. 네 번째로, 건축은 극히 여성적이다. 또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주도한 부엌의 혁명이라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여성분들의 활동과 역할이 증대하고 있지만 건축까지도 여성들이 주도하게 된 데는 남자들이 직장에 얽매여 있기도 하지만 안목이나 세심함 등 여성 특유의 능력과 또 어떤 면에서는 남자들보다도 더 과감하고 결단력이 좋기 때문에 설기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나 현장에서도 오히려 더 여성 건축주들을 환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인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집짓기를 주도하다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이 건축에 더잘 어울린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디벨로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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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참고가 될만한 영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